이번 비디오에서는 앱스플라이어와 함께 앱마케팅의 진정한 ROI를 측정해보세요라는 주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앱스플라이어에서는 앱마케팅의 세 가지 물결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물결은 인스톨을 늘려서 사용자 확보하는 캠페인, 두 번째 물결은 이게이지먼트를 늘려서 앱내 사용자 활동성을 높이는 캠페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결은 진정한 ROI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합니다. 인스톨을 늘려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캠페인, 퍼널에서 아주 중요한 수치이긴 하죠.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대로 매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평생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죠. 이 라이프타임 밸류는 굉장히 여러가지 매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프타임 밸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이유,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앱마케팅의 환급률 때문입니다. 사용자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적으로 라이프타임 밸류보다 작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arpu 라고 이야기하죠 1인당 평균 매출액은 그게 사용자 평생 가치 ltv 일까요 저희는 arpu 는 사용 사용자 평생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간의 매출 총합을 지금까지의 사용자 인원으로 나눈 것이 arpu 인데 이 데이터에는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치를 포함한 LTV를 계산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리테이션을 활용하여 간단한 계산식을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계산하신 ARPU 값을 2.35달러라고 놓고 30일자 리테이션 레이스를 8%라고 놓았을 때 분자에 arpu 값인 2.35달러를 넣으시고 분모에는 1- 리텐션레이 8% 그래서 0.91을 넣어서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미래가치를 포함한 ltv는 2.55달러로 기존의 arpu 보다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용자 한 명을 확보하는데 쓰실 수 있는 비용도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그를 통해서 인스토 볼륨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비교를 단순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미텐션 레이스를 포함한 미래 가치를 포함한 LTV를 기준으로 마케팅 성과 측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수치는 모두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저희는 효과적인 앱 마케팅이란 진정한 사용자 가치를 만드는 인앱 활동을 트래킹하고 그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를 유입시킨 채널로 발송하여 캠페인이 잘 운영되고 최적화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떠한 인앱 이벤트가 진정한 사용자 가치를 만드는 인앱 활동인가요? 어떤 인앱 이벤트를 트래킹해야 되나요? 다 할까요? 혹은 인앱 구매만 트래킹 할까요? 등의 많은 질문을 주세요. 저는 이때 퍼널을 기반으로 우리 앱을 측정하는 이정표를 정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KPI를 두고 그 KPI에 가기 위한 사용자 여정의 이정표를 몇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쇼핑 앱이라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시고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트래킹하실 수 있으실 테고 게임이라면 앱 다운로드 이후에 튜토리얼을 완료하고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혹은 SNS 계정과 연결하기 그리고 나서 레벨을 달성할 테고 어떤 데일리 미션이라든지 주어지는 미션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앱 내에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의 액션들을 트래킹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장점은 사용자 단계에서는 우리 유저들이 이런 전체 여정 중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마케터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마케팅 메시지를 그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도 있으시고 결과적으로는 앱내 활동성을 높이고 잔존율까지 높이는 마케팅을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앱을 이해하는 앱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디서 누락이 되는지를 이해해서 누락이 발생하는 곳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프로덕트 개선을 하는 등의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주로 측정하는 인앱 이벤트들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앱 이벤트 트래킹을 하셔서 우리 앱의 사용자 여정, 퍼널을 이해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2016년 하반기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 데이터 스터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버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래프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0.61%의 사용자가 클릭해서 인스톨로 전환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번 인스톨한 이후에 인게이지먼트까지 가는 데에는 약 40.22% 그리고 인게이지먼트에서 이앱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4.18% 인스톨에서 이앱 구매까지 연결되는 비율은 1.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글로벌 데이터를 보았을 때에는 OS별로 안드로이드에서는 인스톨에서 인게이지먼트까지 가는 비율이 게이밍, 넌게이밍 포함해서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앱 구매는 iOS 사용자들이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국 고객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된 CJK 지역에서는 게이밍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인게이지먼트 비율도 더 높고 그리고 어 거기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전환율도 더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넌게이밍 부분에서는 IOS가 구매로 가는 비율도 높아지고 전환율도 더 높게 나오고요 이것을 단순히 OS나 이런 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캠페인이나 메시지, 매체별로 분석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어떤 채널은 사용자를 데리고 와서 인게이지먼트를 더 강화하실 수도, 인게이지먼트 부분을 강화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채널에서는 인앱 구매가 잘 이루어지니, 구매를 활성화하는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용자 활동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한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동일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올게닉과 넌올게닉으로도 나누어서 수치를 구분해 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올게닉이 넌올게닉 보다 향상된 사용자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게이밍 부분에서는 안드로이드가 ios 보다 더 높은 구매율을 보여주고 넌올게닉에서 그리고 쇼핑 앱에서는 안드로이드보다 ios에서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또 많이 질문하시는 리텐션 레이 잔존율에 대한 평균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 노트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 스터디를 다운받으시면 전체 자료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카테고리별로 준비한 리텐션 자료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확한 측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인앱 이벤트를 트래킹해야 되고 트래킹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앱스플라이어의 데이터 스터디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클릭이나 뷰, 인스톨이 일어나서 앱 앱 오픈, 리텐션 레이, 그리고 어떤 인앱 이벤트, 언젠가는 앱 삭제까지 트래킹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매체 포스트백을 발송하셔서 매체에서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관리하고 운영하셨을 때 진정으로 ROI를 높일 수 있는 앱 마케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